네, 안녕하세요. 저 여쭤볼 게 있어서 전화드렸는데요. 제가 어저께 제가 상담 받을 때는 검토 시작하고 한 24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. 광고가 시작되기까지.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거 등록을 하고 지금 시, 시간이 몇 시간 지났는지 뭐 그런 것도 확인이 가능한가요? 변경 내역 말씀하시는 건가요? 아, 네네. 아, 네네. 변경 내역이요. 네네네. 아 그렇구나. 제가 지금 보기로는 최초의 이제 광고가 한개 생성되어 있습니다가 이제 어제 기준으로 1시 20분에 등록된 걸로 보여요. o mm k -hmm. Mm -hmm. I used to stay up all night, trying to find my place, chasing me on lights and looking for some kind.